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또 다른 갈등관계가 나왔는데요. 바로 서인호와 미대를 가고 싶어하는 딸인 서희랑의 대립이죠. 차정숙의 집안은 다 의사인데 왜서희랑은 미대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미술을 좋아해서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작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서희랑의 소개를 보면 서희랑은 아버지 서희노와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기적이고 모든 걸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빠 서정민은 엄마를 닮아서 좋은 인품을 가졌는데 서희랑은 아빠를 닮아서 지 멋대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차정숙이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본인의 입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는 철없는 수험생이죠. 은근히 밉상 캐릭터라서 보고 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희랑은 서희노을 달마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인간들인데요. 그런 서희랑이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보면 의사는 싫고 미술이 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서인호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희랑은 아버지 서인호가 바람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친구 최은서의 엄마 최승이라는 것까진 모르고요. 서인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살았죠. 그리고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서희랑은 일찍부터 서인호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위선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사라는 존경을 받는 것에 거부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던 것이죠. 다른 여자를 만나며 집에 와서는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어머니 차정숙을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서인호의 모습을 보고 자라온 서희랑은 절대로 아빠를 닮아서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서희랑은 서인호의 불륜을 알았지만 엄마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차정숙은 과거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집에서 아빠에게 무시를 당하는 안타까운 신세로 살고 있었죠. 서희랑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엄마에게 더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죠. 또한 서희랑은 서인호처럼 이기적인 인간이라 아빠가 바람을 피는 것을 엄마에게 알리다가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 본인 입시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염려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서인호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니까요. 6화 마지막에서 서인호는 서 이랑의 미술 관련 준비물들을 다 꺼내서 파괴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극도로 더욱 나빠 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서 이랑은 이제 아빠의 불륜 상대가 친구 엄마 최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 이랑이 서인호에게 느끼는 분노는 한계를 넘어서겠죠. 오래전부터 서인호를 싫어해서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 미대를 선택한 서희랑 이제 서희랑에게 계속 힘든 시련이 찾아올 텐데요. 차정숙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나아지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서희랑이 미대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좋은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